여기 좀 이렇게 됐어응 어디 가지 어디 가지 어디 가지이유 지금 잘 나고 있는지 모르겠어 응. 자 식사 가자 근데 갑자기 너무 더워졌어 진짜 덥다 그래서 어 여름 됐어요 갑자기 드라이브 시 질문을 하나 해볼게 아. 보통 쉬는 날엔 뭘 하시나요? 쉬는 날책 읽고 영화보고 음악 감상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. 거짓말 아니에요 나는 취미가 독서하기 음, 나랑 같네? 음. 뭐 자기 발전을 위한 그런 것들 그리고 요즘 취미 뿌부 밥주기 뿌부 먹고 싶다 채인형이 집에를 안 가요. <웃음> 우리 뽀뽀 밥 주기. 우리 뽀뽀랑 놀아주기. 우리 뽀뽀 쓰다듬어 주기. 우리 뽀뽀 동영상 찍기. 우리 뽀뽀, 내뽀 <웃음> 진짜 애기라서. 자고 일어나면 우리를 다 까먹어요. 자꾸 우리 짤 때. 우리 없는 데서는 잠을 안 자고. 음... 꼭 옆에 와가지고 자려고. 맞아. 그리고 원래 고양이는. 상한처럼. 그 사료를 많이 해놓으면 본인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먹는다고 들었는데 우리 부부는 <웃음> 주면 주는 대로 다 먹기 때문에 아주 비만이 걱정돼서 밥을 조금씩먹 줘야 돼요. 그리고 요즘 우리 곡 작업도 어, 많이 너무 하고 열심히 했지. 응. 우리 마음에 드는 곡이 좀 많아요. 음, 많아졌어요. 많아졌어. 여튼 많이 생겼어요. 근데 되게 좋아요 <웃음> 마음에 들어 그치? 나도 스트레스... 스트레스... 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<웃음> 그거를 스트레스. 차에서 열창하다 보면 일분이라도 <웃음> <아주 여기> 스트레스가 <웃음> 확풀리곤 하지 그치? 우리 요즘 여행을 진짜 못 갔다 그치? 음 여행 가고 싶은 여행지. 여행지. 어디 가고 싶은지. 대만? 응. 대만 가봤지요? 응, 대만 가봤는데, 어. 그냥 혼자. 혼 응, 한데? 한데? 혼자. 산. 산. 이 혼자. 밤면쟤 와해, 나도. 진짜? 응. 근데, 근데 뭐 대만 혼자가 고 싶어. <웃음> <웃음> 지금, 시간 봐봐. <웃음> <웃음> 3시. 지금부터. 어떡해? 뭐 먹어? 배고파. 어, 배고파. 흐음. 브레이크타임. 하. 어디가지? 따라와. 리더쉽. 어디가 우리? 쌀국수를 먹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? 쌀이니까. 커리도 맛있겠다. <목소리> 뭐 먹을 거야? 밥 먹을 거야? 떡국, 떡국도? 닭고기 버섯 떡국. 요즘 단백질이 <목소리> 너무. 많이거 응. 구운 차돌박이 쌀국수? 응. 저희 주문할게요. 네. 구운 차돌박이 쌀국수 하나랑요. 네. 닭고기 버섯. 닭고기 버섯 하나. 은이 이거 하나 먹을래? 그래 라이스 아, 야채 스프링룸 이 어때? 어 배고프다고 징징거리다 <웃음> 배부르다고 징징거리 배가 부르니까 세차를 하러 어, 까 응. 으니까 완전 싱그러워 어. 근데 이거 진짜 여름 같다 그지 응. 스웨덴 세탁소에 그 여름 추천합니다 여기서 세차를 할건데 우 현금 있나? 응. 곱창 여기 또 생겼네? 진짜 깨끗해 하늘이 보여 <웃음> 자 근데 오랜만에 놀려니까좀잘못하겠죠뭐 어... <웃음> 해야될지 잘모르겠 작업실 <웃음> 주변 사장님이 <사전에 웃음> <웃음> 우리 그거 먹으러 가자 아니야 우리가 제일 자주 가는 카페 있잖아 진짜 예쁘 아